사고 없는 안전한 하루 되세요. 안전 식대강령 준수로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. 또 사고 없는 안전한 하루 되세요. 안전 식대강령 준수로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.